작년 9월 약 1800년 전 폭발했던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 경보단계가 처음으로 상향된 이후 뉴질랜드에서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작년 9월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의 폭발 징후가 보인 이후 9월 1일부터 3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 현재까지의 뉴질랜드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9월 11일 뉴질랜드 근처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7.6의 강진발생 9월 14일에는 뉴질랜드 근처 바누아투에서 규모 7.0의 강진 9월 17일과 18일에는 대만 에서 규모 6.5와 6.9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멕시코 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규모 6에서 7 이상 의 강진들이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 폭발 증후 이후 그 주변 지역과 브리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서 강진들과 화산 폭발들이 발생 중 입니다. 어제 3월 4일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뉴질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작년 9월 슈퍼화산에 속하는 뉴질랜드 타우포화산에서 작년 5월 이후 약 700번의 지진들이 감지됐으며 이를 화산 활동의 근거로 보고 경보 단계를 기존 0에서 1단계로 올렸습니다. 어제 뉴질랜드 규모 6.9 강진 이후 3월 5일 오후 4시 현재 타우포 화산 근처에서 군발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화산 폭발 지수 VEI는 화산 폭발 규모를 상대적으로 정량화한 지수로 0에서 8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가 높아질수록 화산 쇄설물의 양은 10배로 뜁니다. 26500년 전 뉴질랜드의 타우포 화산 폭발이 가장 최근의 8단계 폭발입니다. 7단계는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폭발 등 최근 1만 년 이내에 오차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46년 백두산과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폭발은 6단계였고 1세기 폼페이 멸망을 초래한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폭발은 5단계였습니다.